14번째 질문 네. 가겠습니다. 팔로워가 많아야 되나요? 많아야 되나요는 아니고 많으면 좋아요. 많으면 좋아요. 필수는 아니지만 네, 많으면, 많으면 좋아요. 좋다. 어, 당연히 쇼호스트 중에서 팔로워 많은 쇼호스트 도 없고요. 아...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. 네. 어, 그, 누구랑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희 학원 이제 출신인데 네. 이 친구가 인플루언서예요. 그래서 아... 미용 쪽에 남자인데 네. 이런 쪽에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래서 팬이 엄청 많아요 내데 PT를 잘 못했어요 이 친구가 네. 근데 바로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인플루언서니까 오와 어. 그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]이다.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어, 어, 알더라고요 이렇게 이 친구를 알더라고요 음. 어, 그래서 들어갔는데 2년 만하고 나왔어요 <웃음> 왜 나왔는지 알아요? 아니요 예, 방송 되게 잘 했거든요 네. 돈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워낙 잘 벌었거든요. 인플루언서 하면서. 그돈까지못 버는 거예요. 쇼호스트가 아무리 그래도 뭐 대기업 연봉 정도니까. 인플루언서고 아. 보기에는 껌이죠. 그 돈은. 그러니까. 아, 인플루언서가 많이 받는구나. 아, 그 친구는 유명한 친구거든요. 아, 엄청 유명하신 네,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홈쇼핑이 있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. 아. 적극적으로 하긴 해도.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지금 더잘 나갑니다. 쇼스트 했던 그 경험으로, 그 실력으로 지금 어머무제요 유튜브에 뭐 난리 났습니다. 되게 유명해요. 나중에 보여줄게. 어. 아그 <웃음> 친구가 이렇게 유튜버에서 쇼스트 얘기를 가끔 해요. 네. 그때 아카데미 얘기를 좀 좋게 해주더라고요. 아, 네. 아 이거 나중에. 개인 프라마시가 있습니다. 내가 걔가 좀 못했다는 얘기를 또 했잖아. 아, 아, 미안하잖아요. 곤지 그 자르고. <웃음> 아, 지금 되게 잘해요. 아, 네. 아, 이게 기준이 내 눈에서 그런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되게 잘해요.